많이 폈습니다. 오, 야, 벚꽃이 야 만발했습니다. 오. 이게 닭새우, 꽃새우? 이게 도화새우. 여거 도화새우. 요기 줄기줄기다. 아, 네. 여, 튼기, 아 예, 도화새우. 그리고 아, 이게 닭뽀새우. 뽀새우. 응. 자, 여러분들, 아, 지금 배 네. 먹을 메뉴는 이 녀석입니다. 닭새우, 그리고 꽃새우 그 도화새우. 아, 이렇게 섞어서 사왔는데요. 시장에서. 요만큼이 10만원이에요. <웃음> 굉장히 고가의 새우입니다. 아직까지 활기가 그냥 어마어마하네요. 지금 자, 새우를 좀 보여드릴게요. 이게 지금 요녀석이 닭새우. 아, 닭새우.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, 줄무늬가 가 있는 이 친구가 도화새우인데, 얘가 제일 비싸요. 도화새우가 이게 거의 큰거한 마리, 이만 원 정도 하거든요. 그리고 이게 꽃새우. 예, 똑 꽃새우. 예, 요만큼 해서 지금 십만 10, 원이에요. 야. 전압니다 어우. 아, 먹어보겠습니다. 아, 먼저 닭새우부터. 아, 이게 닭배수처럼딱 세우고 있네 이렇게 보시면, 오. 닭배수처럼 이렇게 딱 세우고 있어요. 고마워, 오. 껍질은 어렵지 않게 좀 이렇게 벗겨지네요. 네. 자, <웃음> 움직이는 거, 아이고. 자, 한번 또, 거듭 말씀드릴게요. 비싸고, 좋은 거. 너만 처먹지 마라. <웃음> 각신 왜안 주냐? 각신 생새으로못 먹습니다. 네. <웃음> 그리고, 장칼국 상으로 도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. 네. 자, 와사비 상자 찍어서. <웃음> 으아아아하니 맛이 좋습니다 음. 대가리는 조금 이따가 라면같은거 한번 좀끓여먹으려고요 까는 방법이 있을텐데 지금 보면 닭새우가 여기 있는 쪽 바닥 배 있는 쪽이 이거 좀 오돌도돌하고 살짝 가시같이 이렇게 좀돌기가 솟아있어요 이거 까실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뭐 젓가락 안에다 숨 넣어도 땅아니있어 그런가? 이렇게? 까는 응. 방거이 젓가락을 딱 넣어서 아, 이렇게? 아, 이렇게 해갖고, 어허, 어, 되네. 아, 맞아? 예. 네. 젓가락을 넣어서 위로 싹 올리니까. 자, 이제 소주 한 잔. 어, 가자. 닭새우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랍스타 있죠 랍스타를 회로 먹을 때 그걸 좀 축소를 좀 시켜 놓은 맛이에요 그 랍스타를 생회로 먹을 때보다 좀 축소를 시켜 가지고 먹는 맛이에요 아. 자 닭새우 음. 자도화새우 먹기 전에 자 꽃새우 일단 살아있는 녀석부터 제거를 합시다. 자, 이고야 새우 잘못해가지고 이 앞쪽에 쏘시면 되게 따가워요. 조심하셔야 돼요. 손질할 때는 새우 이런 거 확실히 저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겠구나. 어. 아 잠깐 뭐가 튀었네 생각보다 손질이 좀힘들어갖고 조금 비싸더라도 금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손질해주는데 가서 드시는 것도 좀 추천합니다 이게 저 꽃새우 같은 경우는 껍질 까기가 조금 뭐 애를 먹네요 아우 한잔 또 기가 막히게 더 말았습니다. 와, 아, 아서 사라지는 맛을 말고 천천히. 와. 음. 닭새우보다 이 꽃새우가 조금 더 달달하면서 탱탱합니다. 음. 아우야 좋네, 아. 야. 어 바로 이어서 앉아. 쏴서, 아. 오, 왜 아직도 살았네? 야, 가자. 아, 아, 요거는. 몇 마리, 두 마리랑, 이런 거는, 라면으로 좀 삶아서 먹고. 자, 그리고, 오늘 가장 비싼 새우. 예. 네. 도아 새우. 요만한 게 거의 한 마리 2만 원이래요. 이 새우가. 와. 도아 새우. 자. 오! 오클이나이파어 <웃음> 무릎 디펜스 했어 방금 와와 귀한 걸 떨어뜨릴 뻔했네 좋아 좋 아. 현재 2만원짜리가 제 입으로 들어갑니다 아, 아 탱글함이 굉장히 좋네요. 와우. 거의 최고치입니다. 탱글함은 최고치고, 야 정말 맛있었습니다. 아, 그딱 아, 도화새우가 딱 지금 두 마리밖에 없는데, 예, 네. 어. 나머지는 좀 라면 좀 끓여갖고 예. 이건 좀 삶아서 몇 개는 삶고 아, 라면 끓여가지고 나머지는 좀 즐기도록 하고 이거는 그래도 우리 각시 예. 생새우를 못 먹는데 이건 한번 각시 먹으라고 또 양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, 근데 너무 맛있다 혼자 먹기 진짜 아까워요 혼자 먹기 정말 아까운 맛이어가지고 라면 라면 끓이기 좀 삶아갖고 와이프 한번 또 까줘야겠네요 예. 새우 새우라면 나 이제 새우 대가리들 몇개 있는데 여기다가 라면을 넣어서 좀 끓여보려고 합니다 자 라면 완성 이게 너무 맛있어요 뭐. 새우 요거 그 오우 야 이거 익히니까 또 다르네 도와주세요 이게 너무 맛있다고 해요 하나 까줄게 맛있어? 맛있지? 나는 진짜 맛있어 다아 이게 진짜 저 이제 촬영하라고 와이프가 일부러 저 배부르다고 안 먹는다 그랬었는데 회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떻게라도 좀 같이 한번 좀 먹여 어, 먹게 주고 싶어갖고 도와서 한번 먹어봐요 여보 뭐. 대가리 익힌 건어떨라나 맛이? 자 이거 까고 아 음, 엄청 해 엄청 탱탱해 음. 맛있지? 와 음. 아, 내가 여보 왜 혼자 안 먹으려는 지 알겠지? 음. 맛있으니까 음. 음. 음, 쫀득함이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음. 아... 맛있네 맛있자 <웃음> 국물에 한 잔, 사과! 아 음, 맛있네. 야, 물을 조금 많이 한게 지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음. 오, 국물에 새우 느낌이 딱 퍼져갖고 오, 상당히 좋습니다, 맛이 자아 와아 어우 요거 하나 먹어봐요 잘 먹었습니다 이와 아니 이게 여러분 혹시나 이거 생물 아닌 상태의 이 새우도 어, 실망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회로 먹는 게 맛있지만은 어열 가지 쌀마동이 기가 막힙니다 라면에 진짜 라면에만 넣어도 어마어마합니다 아직 자자. 어 자자. 아. 다 진짜 아 그리고 이게 맛있는 게 분위기가 또 확실히 좋으니까 옆에 파도가 딱추고 하니까 해물라면 맛이 딱 나. 아 진짜 해물라면 느낌 다 아니 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해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아 여기 그 애견 동반 펜션 이쪽이 사실 시설 자체가 막 훌륭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아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대신 이 앞에 술 먹을 수 있는 분위기하고 뷰는 진짜 아 최고입니다. 근데 약간 좀 민박집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, 예쁘지 어 진짜 왜냐면 남자들 한네 다섯 명딱 놀러 와가지고 또 이렇게 소주 먹으면서 다이게또 근처에서 또해 떠와서 먹는 또 그런 재미에 상당히 있을 것 같거든요. 음. 아 가족끼리도 자주 어 가족끼리도 아기 응. 데리고 아기 데리고 오고 하면서 여기는 또 특히 이제 애견 동반이 가능하니까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, 한 번씩 참고하셔가지고 놀러 오셨고 이렇게 저희처럼 좀 즐기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에. 자, 사랑하는 사람들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, 어,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바이바이.